안녕하세요 화장품 제조미 품질관리 과목의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물질의 원론적인 얘기 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오늘은 그들의 결합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것이 어느 가 하나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온결합에 대한 개념 공유 결합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은요 저는 결혼에 좀 많이 비유를 해요 결혼하면 연애 결혼도 있고요 중매 결혼도 있고요 또이 이 중매와 뭐 미팅의 어떤 중간 단계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과 양의 결합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그중에 우리가 원리 원칙을 따져준다면 서로 다른 원자나 또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는 경우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 외각의 전자가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고 전자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지만 전자를 버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잃고 얻음의 법칙. 이런 것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이 결합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렸어. 누군가한테 줬겠죠? 그럼 누군 전자를 얻었겠죠? 그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상대적인 성질에 있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특징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최금 최근... <웃음>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족부터 3족 원소를 얘기합니다. 1, 2, 3족. 그럼 최외각 전자 수가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니까 최악각 전자수는 적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전자수가 작은 애들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만약에 두 개인데, 여덟 개 채우려고 다섯 개를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 1, 2, 3조의 경우에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당연히 작겠죠 쉽게 버리면 되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 전기음성도가 작다 그래서 금속원소의 특징은 전자를 버리니까 어떻게 양성자수의 크기가 양성자수의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양이온이 된다는 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비교해 드렸었죠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비금속원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몇 쪽에 해당해나요 5쪽, 6쪽, 7쪽. 이런 애들이 비금속 원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많으면 어때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원리처럼 5, 6, 7이라고 하는 숫자는 8이 되기 위해서 그 전자를 쉽게 버리지 않아요. 다른 데서 더끌어올려고 하죠. 그래서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체외각 전자수가 클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자 전자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전자수가 커지고 양성사주는 그대로 있으니까 어때요? 바로 음전화의 힘이 커지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특징은 음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거요거 이제 여러분이 전자의 개념, 원자의 구조를 잘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자, 금속의 원소 1족부터 4족까지, 비금속 원소 4족에서 8족까지 4족은 둘다 포함이 됐죠? 4족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 특징 양이온이 발생된다. 앞에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 비금속의 특징은 음이온이 발생된다. 왜? 전자를 얻느냐, 전자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금속과 금속의 이온이 결합한다. 그때 이제 발생되는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온결합, 기억하시고, 자, 서로 다른 원소들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 플러스 음이온이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는 이 예를 갖고 이제 알아보는 게 제일 쉽죠. 자, 나트륨을 설명을 할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였느냐. 한번더 계산합니다. 8최외곽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양이온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나요? 최외곽의 전자수가 2, 8, 1. 똑같이 1쪽의 원소인데 얘는 아 7이 되죠. 17이니까. 그러면 7쪽의 원소인데 얘는 전자를 하나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나트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얘는 음이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과 염소의 결합은 NaC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 음과 양의 결합이 돼서 얘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서로 안정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주고 받으면서 자그 다음에 h c l 을 보면 자 수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림 안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얘는 뭐였죠? 음이온이 됐어요. 자 일곱 개의 저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 하나의 전자를 누구한테 가져왔느냐 수소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전이 염소한테 하나를 주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니까 바로 HCl 염산은 이온 결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자 MgCl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러분이 잘 기억 못하겠지만 이제 12 Mg예요 번호가 12가 되고 여기는 이제 17 염소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 마그네슘, m g 만 갖고 얘기한다면 얘는 첫째 껍데기에는 두개가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빼면 여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0은 안 되니까 8놓고 여기 끝에 2하면 어떻게 하죠? 더하면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8, 8의 원칙에 따라서 요거를 계산해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마그네슘은 최외각의 전자가 두 개라고 하는 거. 그럼 두 개라고 하는 최외각의 전자는 쉽게 전자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염소는 어디에서 마그네슘에서 전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각각 하나니까 자, CL CL, 이 염소 하나하나의 전자가 누구랑 만났냐? 마그네시을 만나는 거죠. 얘가 두 개를 버리면 염소가 각각 두 개가 붙으면서 이렇게 MgCl2가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염소가 두 개, 각각 하나하나의 전자를 얘한테 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된 상태. 이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의 특징에서는 기억할 게 뭐냐면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 서로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 여기 한번 그림은 어 특징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온이 발생이 되면서 이온결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온결합물은 우리가 이온 결정체라는 표현을 해요. 대표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소금은 이온 결정체예요. 우리 손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실 거실한 거 근데 이것이 물에 들어가면 전해질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전해질의 특성 이거는 뭐냐면 이온 물질이 이 물속에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으로 각각 헤어져서 막 둥둥 떠다니게 돼요. 물에 녹아서.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기를 띠는 물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특히 이제 의료 장비 중에 우리 전기 전도도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EMS라든지 뭐 초음파라든지 이럴 때 전기 전도도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근데꼭 그런 젤을 사서 써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 패드에 이렇게 소금물을 이용을 해서 딱 패치를 해도 전기 전달의 역할이 되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에도 약간의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발생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이온 결합에 있는 물질들은 언제든지 수용성으로 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잘 에, 해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금물은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염산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질로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얘는 이온결합물질이기 때문에 에, 가능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가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에선 물에 대한 얘기가 뒤에 조금 세부적으로 나올 거예요. 특징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까 이온 결합은 뭐라고 했죠?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었어요.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특징은 최외각 전자가 안성받춤이 되도록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공유결합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전자쌍이라고 하는 걸 갖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우 강하게 묶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비율을 먼저 해드리면 여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원소 번호가 17에 해당이 됐고 얘는 첫 번째 궤도는 두개 그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여덟 개, 세 번째 궤도에는 몇 개? 일곱 개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림 안 그려도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숫자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더하기 하면 17. 아, 똑같아요. 그럼 최외각 전자는 몇이다? 7이다. 그럼 얘는 전자를 버릴까요? 가져올까요? 567은 끌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 전자 하나를 갖고 오게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을 얘기해준다면 이 제가 염소라고 하는 거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그외배에는 이제 일곱 개가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전자를 가져와야 돼요. 특징은. 자, 그러면 여기서 C에 염소 두 개가 묶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저는 이제 하나하나 그리는 걸 생략하고 이제 점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염소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최 외곽의 전자수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주면 염소 하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채외각 전자예요 그럼 다른 염소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그런데 염소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여덟 개가 안성맞춤이 돼요 얘 또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교집합의 형태로 서로 묶어있는 거 이거를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필요한 부분을 또그 다음 거를 본다면 여기 산소가 있죠 산소는 두 개의 결합물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얘는 팔산소거든요 자 그러면 둘 어떻게 돼요? 여섯 자체외곽전자가 여섯 개예요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런데 여섯 개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산소가 두 개가 결합할 때는 서로 전자 두 개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여덟 개가 되고 얘도 여덟 개가 돼서 서로 아 이제 우린 됐어 라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물들은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면 여러분 헤어지지 않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때 불안정하면 이혼이 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특징은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전자의 숫자는 몇이 안정된 숫자다? 그렇죠두 개가 안정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만으로는 불안정하니까 또 하나의 전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각각 서로 수소가 만나서 주건이 받거니 한 거야. 나도 하나 줄게, 너도 하나 줘. 그래서 서로 아주 공유되는 숫자가 두 개니까 이제 만족하게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수소 H2에 대한 결합을 얘기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질소의 경우를 보시면 질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인지 보세요. 자, 질소는 7번이에요. 자, 7 질소라고 이제 표현하면 얘는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최외각 전자수가 5. 그러면 5족인데 5족은 전자를 어떻게, 몇 개를 필요하느냐 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8이 되려면 3개가 필요하죠. 자, 그림을 보세요. 서로 각각 다섯 개의 외곽 전자수를 갖고 있어요. 얘 하나만 먼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갖고 있고요. 이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두 개가 결합하면 세 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한다. 얘를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같은 원소들끼리의 결합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결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다른 원소들끼리의 결합을 보면 제가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탄소는 6탄소예요. 최외각 전자는 몇 개까? 자. 여기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고 자, 하나. 자, 1주기에는 두 개. 이주에는네개 그럼 얘는 사조건사죠. 그럼 최외각의 전자수가 몇 개일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외각의 전자수는 하나, 둘, 셋, 아니, 요거 말고 다시 한번 그림 그려드리면 자, 얘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갖고 있어요. 탄소 같은 경우에 최가 전수가. 사니까 그러면 네개가 갖고 있는 전자는 무엇을 원하느냐? 8이 되든지. 그렇죠? 8개의 숫자를 원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산소에서 하나씩을 갖고 왔다고 라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러면 수소도 안성맞춤인 게 수소도 체육학전자에서 하나니까 두 개로 완성이 되면 굉장히 안정된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원론에서 뒤에 이제 유기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할때또 나오는 중요한 얘기라 제가 강조 강조를 하면 탄소 결합물은 사조개네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결합을 하는데 가장 빨리 붙는 애들이 바로 하나의 전자를 줄수 있는 수소와 결합이 잘 된다. 그래서 이 형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자를 그리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게 뭐냐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그려져 있다. 자, 탄소는 네 개의 수소와 결합을 했다. 자, 서로 전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C5를 보면 얘는 체외각 전자가 몇개 있냐 네 개죠, 그죠? 자, 최외각 전자수 여긴 4개고 예, 산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6개가 돼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 전체 6개라고 하는 최외각 전자수에 필요로 하는 전자가 2개가 더 더해진다고 라 보시면 돼요. 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데 이 탄소로부터 수소 아 네, 탄소로부터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받으면서 안정된 숫자 숫자를 이제 만족하게 된다는 거고 이 탄소 같은 경우에도 네 개의 전자에서 <웃음> 여기에서 네 개를 자, 표시하기 조금 크게 그릴게요. 얘는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갖고 서로 안정되게 그래서 어, 결합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짝대기 세 개로 표현해요. 삼중결합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하나로 있는 것은 단일결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여기 두 개의 짝대기가 들어 것은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질소에 대한 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 질소는 원자번호가 7이면서, 최외각전자를 체크해주면 끝이 다섯 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그럼 얘가 필요로 하는 게몇 개냐? 세 개의 전자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라는 그림이에요. 자, 질소는 누구와 결합을 잘 하느냐? 수소와 결합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수소 하나, 둘, 세 개. 그서 전자를 각각 가져온다. 그럼 수소는 왜 질소와 또 결합이 되느냐? 질소에 필요한 것과 수소에 필요한 것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요. 그러면 세 개라고 하는 위치점을 체크해 준다면, 바로 수소에서 전자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져왔다. 따라서 수소는 수소대로 질소로부터 전자 하나씩을 공유받으면서, 그 다음에 질소한테 하나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이 표시가 바로 공유결합의 표시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다가 다 짝대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는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에는 서로 전자 하나를 주고받았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의 표시는 왜 이렇게 짝대기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는 특성이요. 극성이냐, 비극성이냐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극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끌어당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김이 있다, 그럼 극성이고 서로 끌어당김이 없다, 그러면 비극성이에요. 그래서 힘이 센 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극성의 공유결합하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HCL 염산이나 어, 뭐물 뭐 같은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많이 접하는 그런 결합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음 HC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힘의 비중이 어디로 더 많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 힘을 얘기해줘요 자 수소는 최외각전자가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염소는 최외각전자가 몇 개였죠? 17이었으니까 7이었죠 자 어느 쪽으로 힘이 셀까요? 여러분 숫자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쪽으로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어디로 쏠린다? 극성이다 그래서 극성의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여기 <웃음>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질소와 수소의 결합에서 보시면 최외각전자수가 크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고 얘기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힘이 더 세요. 질소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대표적인 극성의 공유결합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H2O 하면 물분자예요. H2O 자체가 물은 아니에요.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하는데 이때 힘은 어디로 더 많이 쏠리나 수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1이라고 했고 산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8산소니까 6이 최외각의 숫자죠. 전자수 그러니까 6과 1을 봤을 때 5, 6, 7은 전기를 끌어당기는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로 힘이 더 센다는 거죠. 산소 쪽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인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뭔가 이렇게 쏠리는 한 극으로 당겨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극성의 공유결합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물분자는 극성공유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앞에 이온결합에서도 물을 잠깐 제가 얘기했죠. 전해질의 역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물분자와 물분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분자의 결합으로 육각수도 얘기하고 뭐 사각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각각 물분자가 결합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특성을 얘기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나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를 같이 보시면 더 섬밀하게 나올 텐데, 각각의 분자의 형태에서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음이온과 양이온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같이 아뭐 어떤 같이 결합을 하고 있다.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질이 필요하다고 라 하면 물이 이용이 되는 거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전기,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물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밟았어요. 어떻게 되죠? 감전이 되는 이유는 물은 이렇게 이온성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온의 결합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우리가 산업전산에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전달이 되지 않는 고무, 장화 이런 것들을 신는 이유가 그런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결합물이며 공유결합물의 특성, 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비극성 공유로, 비극성이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편적으로 극성은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렇죠?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갔어요. 자, 비극성은 서로 대등해요. 결국은 우리가 분자 구조의 어떤 그... 틀를 본다라고 하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힘이 쏠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비극성 공유라면 특징이 어, 똑같이 공유되어 있는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표현은 이 그림에서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메탄. 요즘 용어의 어떤 명명법이 조금 바뀌어서 메테인이라고도 이제 읽어주는데 옛날 책에는 메탄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탄가스 있죠. 우리 반기성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 같은 거는 특징이 뭐냐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네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림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다라고.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에테인 탄소가 두 개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보시면 서로 동일한 구조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는 서로 어 대칭적으로 해서 끌어당김의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테인 같은 경우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리면 탄소가 두개예요 그렇죠? 탄소가 두 개고 얘네들의 특징은 이렇게 전자가 네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짝대기 네 개를 그려줘요.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고 이 탄소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자 누구와 결합을 하느냐? 각각의 전자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수소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탄소 두 개,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그 표를 보시면 아 분자의 어떤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대칭을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성의 공유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마지막 금속결합에 대한 거. 금속은 그야말로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특징을 보시면 얘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금속끼리의 결합이에요. 그럼 1, 2, 3족에 해당하는 금속들이다라고 보면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전자를 버리죠. 전자를 끌어오기보다 전자를 쉽게 버리니까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를 일명 뭐라고 표현하느냐 면 자유전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온 결합에서는 전해질이라는 얘기를 했다면 수용액에 이온 결합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녹으면 전기를 전달해주는 역할 전해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금속 결합에서는 금속의 물체가 왜 전기가 전달이 될까 바로 걔네들이 전자를 쉽게 버리면서 자유 전자가 되니까 전기를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주요 특성, 자유전자가 존재하면서 열이나 전기를 쉽게 이동시켜주는 도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다음은 금속결정체라고 하는 것은 어, 두드려도 부스러지지 않고요 강한 열에는 좀높겠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 형태만 변형이 됩니다 형태가 변형된다 용광라에 있는 이 쇠가 녹여져 있는 물 쇳물을 어떤 틀에다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굳어지지만 형태만 변하지만 부서지지 않는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성과 전성이라는 편이에요 연성은 선 철사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송은 이렇게 넓적한 넙적, 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얘네들은 중요한 특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 전달 역할을 하 전도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용어는 여러분이 전해질과 전도체의 개념 전해질은 수용액에서 전도체는 이렇게 금속의 고체의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한 주요 얘기를 정리해 드리면 어, 세 가지 결합이 있다는 거 원자들이 각각 돌고 도는 전자의 성질에 따라서 원자의 특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음이온, 양이온이 되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온결합이다 그래서 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다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 되니까 그렇죠자그 다음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극성과 비극성이 있다 그리고 전자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네들은 결합력이 단단하다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또한 저는 유기화합물이고 유기화합물체는 서로 공유결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공기 중에 먼지로 분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공유결합물의 특성. 그 다음에 어,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원자와 원자와 금속원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떤 음, 도체의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쉽게 풀어보려고 했고요. 여러분이 한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재미있는 어, 수업을 겪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